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돼요. 좀 심해졌더라고요. 원래 저도 마스크를 잘안 썼는데 요즘 쓰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과에 갑니다. 너무 요즘 피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오, 어, 버스 온다. 잠시만요.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웃음> 요즘 따라 느끼는 건데 피부가 좀 칙칙한? 그리고 제가 요런데 잡티가 좀 있어요. 이런 거랑 칙칙한 게 거슬려가지고 좀 상담을 받아볼까 합니다. 알아보는 중에 친구가 여기 피부과를 다닌다 그래가지고 글로 오게 됐습니다. UNI 피부과입니다. 되게 이벤트를 많이 하네요. 연예인분들도 많이 다니는 곳인가봐요. 내 번은 응.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뭘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받아야 될까요? 응. 응. 관리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요즘 날씨도 그렇고 너무 응. 건조한 느낌 많이 드시죠? 네. 자체를 이제 증대시켜줄 수 있는 유수분면에서 맞춰주는 관리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아무리 미백 화장품을 많이 바른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서 미백 앰플을 침투시켜주면 더 밝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서 미백이랑 보습 같이 충전시켜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추천해드리고요. 이온자임이라고 해서 중간에 스크러버로 각질제거 진행해드리고 미백 앰플을 침투시켜주는 과정이랑 수분까지도 보습계를 바른 다음에 좀 촉촉해질 수 있는 효과를 낼수 있는 관리냐 스크러버가 맞고 빨개지고 그런 거나 제가 좀 민감한 편이긴 해가지고 민감한 스크러버랑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일링이랑 같이 중복으로 하시게 되면 민감한 분들은 많이 붉어질 수가 있어서 네. 차라리 많이 민감하시다고 하면 은 스케일링은 제외하고 네. 스크러버는 굉장히 가볍게 들어가는 어. 거라서 초음파 스크러버로 진행되고 이렇게 막 엄청 자극하는 관리는 아, 아니에요. 그래. 가볍게 정말 쌓여있는 각질만 탈락시켜주는 정도? 얼굴도 환해지시기도 하고 약간 촉촉하고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잘 받는 느낌이실 거예요. <웃음> <웃음> 마무리는 모델링 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기존의 모델링 팩보다 중요한 일 있으시거나 특히 뭐 웨딩을 앞둔 고객님들, 신부님들이시거나 하면 은 훨씬 더 콜라겐 성분이 많이 들어가고 피부에 밀착시켜서 들어가는 벨벳 마스크가 있어요. <웃음> 그거랑 같이 업그레이드해서 이혼자인 벨벳 마스크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미 같은 데 네. 이런 거 어떤 치료를 받까 약간 미백 관리만 꾸준히 받으셔서는 네, 효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아야 레이저 토닝이 가장 색소 레이저 중에 기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전체적인 피부톤을 좀 일정에 맞춰주고 기미나 잡티들을 옅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업그레이드 된 장비가 있어면 두파 장대로 진행이 되는 토닝이랑 그 레이저를 같이 병행하실 수가 있어서 레이저가 두 가지 들어갈 수 있는 듀얼 토닝 패키지로 추천을 해드려요. 어, 아예 없어진다고? 요 없는 피부처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좀 많이 옅어지니까 어. 피부 자체가 전체적으로 밝아질 수 있고 미백 효과도 있어서 피부가 좀 투명해 보이는 효과도 어. 보실 수가 있어요. 대신 1회로는 효과를 좀 많이 못 보시고 응. 최소로 2주 간격 5회에서 10회 정도는 오. 추천해드려요. 제가. 팔자주름에 좀 스트레스도 받는데, 그래요? 왜 이런 어, 왜 이렇게 거? 되게 괜찮은 거. 아 네, <웃음> 팔자주름은 팔자가 원래 꺼져있는 부위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표정을 많이 쓰시거나 전체적인 처짐으로 인해서 주름이 더 깊어지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유관상 봤을 때도 많이 깊어 보이는데 지금보다 볼륨을 좀더 주고 싶다라고 네. 하시면 필러로 채워볼 수는 음. 있어요. 어, 필러 말고 네, 피부 관리로는? 네, 큐리크는 레이저예요. 진피층이랑 근육층 사이에 있는 근막층을 수축시켜주니까 요거 300샷, 400샷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면서 인체적으로 탄력이 생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이온자인관리의 베덴 마스크 진행하실 거고요. 클렌징 후에 스크러버라는 각질제거 기기로 간단하게 각질제거 먼저 해드릴 거고요. 이온자인 미백이랑 수분 앰플 침투 후에 전류 이용해서 1차 침투로 초음파 이용해서 2차 침투해드릴 거예요. 하시고 베벳 마스크 올려드리고 마무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스크럽으로 각질 제거 진행해드릴 거고요. 초음파 진동이나 물을 통해서 수면의 오돌토돌한 피지나 각질을 정리해주는 기기고요. 초음파 진동 소리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시고요. 물을 이용한 기기이기 때문에 조금 물이 흐르는 느낌이 을수있으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관리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미온자인 음. 관리는 전류나 초음파 침투로 수분이나 미백에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가지고 약간 수분이나 미백 효과 있는 관리고요. 그러니까 웨딩 전이나 중요한 날 전에 많이 진행하세요. 이거는 고농축제품이어고 발랐을 때 피부가 따가우시거나 조금 붉어질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수건 진정액을 발라드립니다 눈 가려드리고 거즈 올려드리겠습니다 초음파게 발라드립니다 발로 집게 연결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침투 진행해 드릴 거고요. 진행하시면서 재생 레이저 같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전류 침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플럼터 진동 이용해서 2차 침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베벳 마스크 올려드릴 거고요. 네. 베벳 마스크는 콜라겐 마스크로 수분이나 탄력에 도움되는 마스크고 응. 20분 정도 이상 하시면 약간 미백 효과 있으세요. 저는 지금 피부관리받고 싶가는 중에 되게 하얘지지 않았어요? 완전 뭐라그러지? 촉촉하고 좀쫀하고아기 피부 같아요 관리할 때 이런 끝까지도 엄청 꼼꼼하게 해주시고 진짜 좋았어요 역시 피부과는 다녀야 돼요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받은 거는 피부를 조금 환하게 해주면서 특별한 날 있을 때 많이들 받는다고 해요. 웨딩이나 이럴 때 많이 받는데 관리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만족스럽습니다. <웃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2년 만에 받으러 간 피부관리 브이로그였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이렇게 피부과에 와가지고 뭐 스크럽이나 이런 거 받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보다 확실히 전문적이니까 더 깔끔하고 저한테 맞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두 번째 피부과 브이로그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